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전화가 오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지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죠. 그런데 대부분 얼마에서 구입을 해야 되냐 얼마까지 하락했을 때 구입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왕이면 서울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구입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구야 손바닥 뻗듯이 보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어플만 가지고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주변에 많은 얘기들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부동산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까지도 얘기를 듣고 저는 방송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어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구독자 분이나 아니면 회원 분들이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을 가지고 제가 플러스 알파에 뭐 부가적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듣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플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서울은 내릴 만큼 내리고 전국민들이 서울에 모두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더 내리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대구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서울의 아파트를 몇년 전에 다 구입을 했고 기존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는 다 팔았다. 뭐 그런 뉴스도 제가 올려드렸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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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시티 내의 공동주택 계획 코수를 최초 589호에서 4,456호로 변경 허가한 영향으로 포항시의 미분양 물량은 경북 전체의 절반 펜타시티는 35%를 차지했다. 물론 이와 같이 뭐 정치인들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뭐 주변에 난다긴다 하는 똑똑하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하지요. 뭐 LH가 마찬가지. 고급 정보를 빼내서 투자를 했는 것 마냥 정치인들은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45% 50%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2016년도 가격으로 거의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어,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가격이 3억 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2억 9천 5백만 원 사실 뭐 2017년 18년 19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 가격까지 내려갔고 뭐 한두건이 아니죠.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올려드렸지만 은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이 바닥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팔려고도 기다리고 있죠. 왜 바닥 정도 내려갔으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오를거야. 나는 그때 매매를 할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들은 주변의 얘기를 듣고 마찬가지 많은 전화를 받아보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또 얘기를 또 듣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방송에 얘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정보를 듣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실거래 이런 아파트 금액까지도 뭐 반영은 할수 있지만 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무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방 아파트는 다 죽는다 뭐 서울의 대부분 많이 몰리고 아무래도 수 요가 많아 지다 보면 당연히 금액은 다시 그 반영 돼서 뭐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도뭐 올려드렸는 이런 내용처럼 2005 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 9년도까지 실제 아파트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인천 마찬가지 경기도 꺼내도 2006년도에 대부분 엄청나게 좋지 못해서 2008 9년 것도 까지 분위기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입주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뭐 금융쪽에 지금 문제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미분양 사태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뭐 금리도 있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공사비를 아파트로 주는 사례들 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물권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쏟아질 수도 있고, 뭐, 2007, 8년들에 마찬가지 아파트가 3만 가구, 뭐, 3만 5천 가구, 입주를 한다, 쏟아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실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한 7만 가구 이상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는 대구대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 하락하지 않으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마찬가지 투자도 나쁘지 않지만은, 서울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뭐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구 투자는 사실상 가장 FM, 소위 말해서 가장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파트는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0% 할인 판매, 그리고 지금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은 고분양가를 올리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다, 뭐 인건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철근 비용이라든지 시멘트 비용은 일부 좀 내렸어요. 저도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고 지금 뭐 이런 동향에 대해서 얘기도 해드리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분양가격을 높이는 이유는 LH에서 구입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하고 미분양 할인 판매로 최소한 한 30%에서 35% 정도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러면 가장 FM입니다.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네, 현재 고분양가의 아파트지만은 세월이 지나도 아파트 분양가격은 높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마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투자에 대해서 FM은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하는 아파트 30에서 35% 만 어느 정도 할인 판매에서 구입한다면 은뭐더 이상 금상첨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분양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많이 올려드렸고 그리고 뭐 미분양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계자들도 제 유튜브를 보고 또 전화오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도 변호사다 법무사다 그리고 시행사 마찬가지 대부분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까지 영상이 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2016년도 가격으로 내려가고 일부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정석은 뭐미분양 할인 판매로 30에서 35% 많으면 더 좋겠죠 40% 까지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그거만큼 안전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은 16년도 가격까지 내려가고 있고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3억 마찬가지 뭐 2억 9천 5백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부 갭 투자나 투기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구축을 팔고 신축을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쉽게 또 어차피 팔고 뭐 예전 금액에 구입했다면 어차피 오를 만큼 올라서 다시 파는 금액이라면 뭐 예전 금액대로 팔면 본전이죠. 본전을 처리를 하고 다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아파트 투자까지는 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동향. 마찬가지, 대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함부로 얘기 드리는 건아니지만 대우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동향이나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가장 FM은 뭐 미분양 할인 판매고 그리고 뭐 위치가 좋은 곳에 기본적으로 2016년도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면은 더 이상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대부분 전화 오는 분들은 신축 위주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지금 투자는 대부분 신축 쪽으로 가려고 하고, 금매물, 소위 말해서, 뭐, 마이너스 피 1억이다, 2억이다, 뭐,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피가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같은 피라도 뭐, 로얄층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마이너스 피라도 뭐, 저층이나 중층을 또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얘기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닥이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바닥이 아니다.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누누이 제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세상이 공짜는 없다. 그저 얻으려고 하다보면 은 항상 문제가 되고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그 주변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동네에 부동산에 많이 다니면서 친분을 쌓아 놓으세요. 그 부동산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아파트가 전문이든 상가가 전문이든 간에 나름대로 친분을 쌓아 놓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모르는 것은 주변에 물어서라도 얘기를 해줄수 있고 커피를 한잔 하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까지 만들어 놔야 향후 내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든 구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뭐 다양하게 쉽게 쉽게 물어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부동산 정도는 지금 현 입장에서 무조건 사귀어 놔야 된다. 그 정도까지도 뭐 귀찮으면 돈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실제 뭐 대구의 투자, 뭐 서울의 투자, 아파트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내 측근들과 부동산 정도는 어느 정도 상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